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좀 만들고 싶지 않은 영상인데 상대팀 정글인 사일러스님께서 요청하셔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상대팀에서 아이번을 좀 대처하는 방법의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이번의 단점을 다 담아두는 아,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번이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서 동선을 잡고 있죠. 레드 동선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팀원들이 미리 와드를 해 두셔야 돼요. 와드를 블루 쪽이나 레드 쪽에 쪽이 해주게 되면서 아이번의 루트를 알게 된다면, 아, 어, 사일러스님께서 루트를 잡기가 편해지시겠죠. 또 여기서 아이번의 단점은 뭐냐면, 아이번을 보시면 지금 레드를 만들어 놓고 이동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이게 바로 아이번의 단점입니다. 지금, 어, 아이번이 지금 패시브를 걸고 이동할 때, 사실은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와드를 했다면, 어, 상대 정글인 사일러스님께서 현재 여기 아이버니이 패시브를 걸어둔 레드나 칼라브리를 먹을 수 있겠죠 아이버는은 일단은 패시브를 걸고 30몇 초가 지나고 난 뒤에 어, 정글을 먹던가 혹은 강타가 있을지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강타 콜이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좋습니다 현재 지금 와드가 없어서 지금 사일러스님께서 바로 앞으로 가시게 됐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죠 사실은 미리 여기 아이번니 여기 있다는 것을 미리 와드를 팀원 해줬더라면은 시간을 알고 레드 먹고 어 바로 이제 블루를 가었으면 아마 안 늦었을 텐데 지금은 좀 레드 먹고 칼라브리까지 먹고 오시다보니까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어뭐 여기서 일단 아이번이 굉장히 약한데 어 일단 뭐면 합류해서 이거는 좀 저희 팀이 이기게 되었죠 아쉽게 셀러스 네임 팀께서더함류가 빠르게 했는데 일단 저희 팀의 함류가 조금 더 빠르긴 했죠 자 여기서 솔직히 말해 실력보다는 팀운이었죠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아이번이 죽어도 큰게 이상하지도 않는거고요자아이번니 일단은 보면은 여기 지금 패시블를 걸어두셨잖아요 그죠 여기 늑대쪽이랑 두꺼비쪽은 패시블를 안걸었는데 이쪽에 패시블를 걸었다면 웬만하면 아이본 유저들은 페이시블을 걸어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러스인 뭐 상대 정글에서는 만약에 갱을 간다. 그럼 아이본과 다른 동선 갱을 잡으시던가 혹은 아이본이 집을 갔을 때 페이시블만 걸고 집을 갔을 때어 정글 몹들을 챙겨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챙겨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글에서 랩차가 나겠죠. 하여튼 초반에는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일단 보면 양팀다 와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다양팀다 지금 와드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글의 위치를 지금 들통이 났잖아요. 셀러스님께서. 그럼 일단 아이번에게 유리해집니다. 일단은 정글의 위치가 들통 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카정을 갈 확률도 높고 혹은 미드나 보시.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정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정글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으시는게 좋고 이렇정을 당했죠. 만약에 정, 갱을 갔더라면 확실하게 갱을 어, 성공시키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 와드가 있는데 여기 카미님께서안 빼시긴 한데 자여기서뭐 어떻게 되나요? 어, 아무래도 성공했죠. 됐습니다. 일단, 개행을 성공했으니까, 뭐, 아이번 유저라면은, 아직 6레비이 아니군요. 6레비이었다면 아마, 용을 챙겼겠죠. 자, 일단,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또, 사일러스 님이 아까 미치가 들쪽이 낮추기, 와드에, 일단, 카전 가셨는데, 아이번 유저도 바로 빠르게, 카전을 갔죠. 대각선의 법칙으로 인해서, 손실을, 최소화 한 거죠. 지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은, 레드 팀, 즉, 아이번 팀이, 와드 상황이 좀더 좋습니다. 지금 핑크 와드 여기 이게 그리고 여기까지 와드 일단 시야가 굉장히 넓죠 일단 파랑 팀은 지금 시야가 없어요 일단 시야가 없으면 은 아무리 좋은 정글 챔플을 가지고 있어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시야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카정을 다하게 됐죠 만약에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해두셨더라면 은 여기, 여기, 혹은 여기 그랬더라면 아마 아이본이 레드 카정을 못 왔을텐데 지금 맵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제 카정을 오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번을 상대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와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반에, 어, 아, 초반 시작할 때 레드나 블루 쪽에 이제 와드 를 설치 중에서 아이번이 어떠한 루트를 잡는지, 어, 블루 동선인지 레드 동선인지 혹은 카정 동선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반 와드가 중요하고 그 후부터는 여기 중간 부분, 이런 중간 부분에 와드를 해두시는게 좋죠 어차피 아이버니 카정을 많이 간다면 어차피 루트가 그쪽 루트를 지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핑크 와드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핑크 와드를 항상 하시는게 좋습니다 와드가 아크라다가 레드, 블루 다 뺏기면서 오히려 돈도 많이 못 벌고 경험치도좀더 격차가 어, 나고 멘탈까지 나가, 나가게 되는거죠 그렇죠. 아, 와드를 많이 해야 되고 와드가 좀 없어요 지금 블루팀. 어, 사실 이번 영상은 크게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실력 차이보다는 일단은 맵의 밝기 차이. 어, 블루 진영이 너무 와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번 팀 레드 진영이 좀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제. 물론 이제 뭐. 지금 스코어가 1대9기 때문에 블루팀이 더 어두울 수 밖에 없는데 어두울수록 그러니까 밀릴수록 와드를 더 꼼꼼히 하시면서 최대한의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셔야겠죠 를좀 와드가 굉장히 잘 되어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레드팀 핑크와다 하나, 둘, 셋, 넷 최소 네개 되어있거든요 안쪽에도 와드가 되어있고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맵팩 정도인거죠 맵이 진짜 밝아요 빨간팀이 이러면 아무리 세러스가 좋은 챔프라고 해도 어,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아이버의 단점을 또 말씀드려야겠죠. 을 보시면 패시브를 아이버린이 걸어뒀잖아요. 강타가 없으면 바로 못 먹어요. 근데 패시브가 익으면 은 바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이 바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와드를 어, 깊숙히 상대팀, 그러니까 아이버의 팀의 레드나 블루 진영에 와드를 해두시게 되면아이보이패시브를 걸고 이동할 때 그때 가서 그냥 아이보니 페시브를 한음 아이보니 페시브를 한 몹들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이보는 뭐 랩이 점점 밀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보시면 아이보이패시브를 걸고 바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만약 여기다 와드를 미리 해두셨더라면은 아이보이패시브를 걸고 이동할 때 이때 몰래 가서 큰거만 늑대 큰 거만 먹고 여기도 블루 먹고 그렇죠 아이번이서 페이시브만 걸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때 이 몹들이 다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이러스님께서 지금 물론 이제 갱을 가시긴 했는데 어, 이때 뭐 이때는 일단 갱보다는 갱도 갱이지만 만약에 아이번과 격, 랩의 격차를 늘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페이시브 걸어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맹이를 먹게 되면은 아이번이 힘들어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도 일단 와드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못 들어오는 상대팀이고요 있 저도 이제 제 영상을 분석하는 건 처음인데 어 일단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아 와드가 중요하구나 아무래도 맵이 밝아야 어 움직임도 편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위험 요소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보시면은 일단 저희 팀 아래쪽 보시면 미드 그다음에 원딜 포 핑크 와드 두 개씩도 있고 뭐다 있고 그리고 제크 핑크 와드 저도 여기다 핑화를 했거든요. 일단 일단은 셀러스님의 팀또 물론 와드를 들고 계시긴 한데 와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셀러스 사일러스... 님의 팀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비적인 와드를 해야겠죠. 공유적인 와드보다는 안쪽에 이런데, 이런데 하신다던가, 이런 데, 이런 데 와드를 하신다든가, 이런 쪽에, 일단 안쪽에 최대한 상대가 또 상대팀이 이기게 되면 좀 과감해지면서 좀 물에서 카정을 한다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와드를 하면 되죠. 그쵸. 이런 거, 이런 거갱 좋죠. 오케이 좋아 요 좋습니다 지금 아이번의 단점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영상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와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이번이 또또또 또, 또 카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아이번 유저들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상대 카정을 받잖아요 레드나 혹은, 블루를 먹게 되면 5분 뒤에 젠이 되잖아요. 보통, 아이버원 유저분들은 그런 걸로 체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와드가 안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확한 시간에, 레드나 블루가 정확하게 젠 되는 시간에, 그때 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아이버원 유저들이 카종을 보통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거든요. 이제, 일반 육식 전글 하신 분들은, 레드, 블루, 젠 되자마자 하나 먹진 않잖아요. 그죠? 얘대면 먹는데, 아이번 유저를 상대하시려면은, 딱 쟤네에 맞춰가지고, 어, 블루, 레드를, 디펜스를 하시든가, 혹은, 공격적으로 아이번 진영에 와드를 하시면서, 아이번이 패시브를 걸고, 어 움직일 때, 그 패시브 건 것들을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 작전을 취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랩을 2, 3랩 이상 격차를 낼수 있겠죠. 이부분이 좋아요. 일단은 아이번이 지금 데이지가 없는데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데이지를 뭐 무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일단은 아이번 상대로는 아이번 본체를 무조건 점사를 하셔야 되죠. 점사 데이지를 아이번 잘하면 데이지를 잘 컨트롤 하시죠. 그런데 하지만 일단은 아이번이 죽게 되면 은 데이지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과 같이 아이번을 상대하실때는 무조건 빠르게 아이번을 점사하는게 그렇게 되면 아이번이 일단은 어.. 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또 쉴드를 할예력도 없었고 을 일단은 HP가 없다 보면은 일단 섣불리 앞쪽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겠죠 방금 잘하라서 다시 한번만더 볼까요 자.. 봅시다 뭔가요? 아이번이 없네요 다시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아이번의 단점 일단 본체입니다 아이번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일단 캐릭터 자체도 약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보통 서포템만 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본이 지속적으로 소라카처럼 힐과 쉴드를 못하도록 아이본 본체를 점사하시는 게 좋죠 어, 이제 뭐 사실은 너무 아이템과 어, 아이템 자가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뭐 그냥 아이번이 종량 쓰면서 좀 억울을 했었네요 여기서 일단 어, 저희 팀곧뛰니까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이제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셨는데 아무튼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이번의 단점은 초반 단점을 일단은 와드를 팀원께서 두 개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번의 동선이 파악이 된다 자 둘째 아이버는 일단은 강타가 없으면 바로 먹지를 못한다. 그리고 초반에 아이버는 패시브를 걸고 36초 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버니 패시브를 걸고 이동할 때 그때 알맥에만, 알맥에만 쏙 빼먹고 간다. 일단 이렇게만 초반에 운영해줘도 초반에 2, 3렙 이상 교차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버 상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타할때는 일단은 데이지보다는 과감하게 깊숙하게 아이번한테 들어가서 어, 아이번을 잡기 블러 챔프 자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사일러스 그 다음에 어, 이렐리아 이렇게 돌진하는 챔프가 아이번을 잡기가 좋습니다 좀 이제 뭐좀 멀리 있는 챔프 뚜벅이 챔프 하시는 아이번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번을 상대하실때는 애초부터 이렇게 이일사일러스 어, 그리고 계속 이챔프 이름 기억 안 나네 아트록스처럼 이렇게 돌진하 챔프를 하시게 되면 은 유리하게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좀더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